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가이꽃 스포츠 만년필입니다. 어, 가격은 총. 어,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제, 제 손에서 3만원에서 4만원 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거는 오픈박스 영상이 없는데 이건 옛날에 샀기 때문에 언박싱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저울이 있어야 했는데 저울이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다 그 저울. 무게는 징인카가들었는지안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게는 총 13g으로 꽤나 가벼운 편이에요 길이는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제 손바닥 한편 길이도 안돼요 많이 짧은 편이죠 어, 특징으로는 특징으로는 일단 몸체가 굉장히 작아서 무조건 웬만해서는 이게 끼워어야 되는 게, 끼워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이코 마니필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 여기 보시면, 여 카이코 스포츠, 스포츠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에는 카이코의 로고가 박혀져 있어요. 이 클립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클립은 여기서 벗겨져서 와요. 올 때는 벗겨져서 오는데, 제가 직접 끼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단부분 캡부분에 여기에도 이쪽에도 네 가위코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쓸 그리고 뒷부분은뒷부분에도 상당히 예쁜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예쁘죠? 예뻐요 진짜 상당히 예뻐요 필기감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부들부들하게 잘 써지고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하는건 역시 똑같고요 제가 이건 에픈잎으로 알고 있는데 에픈잎이 에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안에 피스톤 저는 이걸 아마 피스톤 형식이 아니구나 저기 안에 이렇게 조금 흠이 난 흠인데 여기 타이완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살짝 흠이 난 흠이에요. <웃음> 그는 상당히 딱히 특징이나 할점이 없어요. 특징이나 할점도 없고 상당히 예쁘다는 정도. 아마존에서는 현재 20달러에서 25달러 정도에 구매하실 수, 수 있고 이게 버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 말고도 어, 구리로 된 것도 있고 그 외에 어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환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